안녕하세요. 파말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펠리카노, 펠리칸에서 나온 펠리카노 2014 만년필인데요. 아, 정말, 네. 오랜만에 만년필 리뷰죠. 오랜만에 만년필 리뷰인데, 펠리카노 2014 같은 경우에는 펠리카노 시리즈 중에서 2014년에 나온 한정판 만년필이에요. 한정판 만년필인데, 어 요즘에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매우 흔하게 퍼져있는 만년필입니다네 한정판이라고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정판이라고 색깔이 살짝 연하게 변했거든요. 실제로 펠리카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다른 펠리카노를 보시면 제가 다른 펠리카노 없어서 비교는 못해드리겠는데 실제로 다른 펠리카노를 보시면 색깔이 좀더 진한 걸볼수 있어요. 초록색은 완전 초록색이고 파란색은 완전 파란색인데 이거는 약간 민트색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어, 외관상 디자인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외관상 디자인은 별로 변한 게 없고 외관상 디자인은 별로 변한 게 없고 그다음에 뭐 색깔만 변했다 색깔로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외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외관은 어. 일단 외관은 일단 죄송해요 <웃음> <웃음>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 상태도 안 좋고 코 상태도 안 좋아요 일단 여기에 필리칸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립 부분에 필리칸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벨리카, 펠리카노라고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있고요 그리고 뭐, 윗부분에, 상단 윗부분에, 캡 윗부분에 벨리카노고가 적혀져 있는, 박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 그립부분, 그립존 부분은, 그립존 부분은 안쪽에 있어서 보여드리기,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여 몸체 부분에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줄이 쫙쫙 그어져 있죠? 줄이 쫙쫙 그어져 있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계속 찾아왔는데, 저도 자료조사를 하면서, 한, 거의, 다섯 시간 넘게, 왜 이게 줄이 쳐져 있냐, 라고, 그냥, 디자인적인, 디자인적이다, 라는 식 답변만 돌아올 뿐, 어, 그 어디에서도 답변은 찾지 못했습니다. 네, 진짜로요. 그 다음에, 깨라 슬, 여기, 내려가면 내려가서, 깨나 슬림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깨나 슬림하게 내려간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거 덕분에, 펜을 작게는 편해요. 펜을 작게는 편하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상단캡 부분을 보시면 약간 디자인을 특이하게 되어 있죠. 여기 실버로 이런 식으로 처리,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캡, 그 다음에 클립 부분이 굉장히 특이 클립 부분이, 여기가 클립처럼 안 보이는데 클립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들리거든요. 여기가 클립 부분이에요. 여기 부러질까봐 걱정이 매우 많이 되긴 하는데, 여기 클립 부분이거든요. 클립 부분이서 여기 이렇게, 어,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 꽃기 쓰다가, 딱 끼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립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그립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역시 이렇게 식으로 그립 부분에는 여기에 엠보싱이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실리콘,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미끄럼 방지가 잘 되어 있어요 미끄럼 방지가 잘 되어 있고 어 왼손잡이도 쓸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왼손잡이는 쓰기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왼손잡이는 여기에 엠보싱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 왼손잡이 분들은 조금 쓰기가 힘들려나?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건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오른쪽에만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왕 해줄 거면 양쪽 다 해주지. <웃음> 이왕 해줄 거면 양쪽 다 해줘가지고 왼손 잡이도 다쓸수 있게 해두지. 굳이 한쪽만 해주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잡는다고 뭐 불편한 것도 아니고 엠버싱 여기 되어 있다고 불편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네, 각설하고 여기 촉 부분을 보시면 촉도 굉장히 깔끔해요. 촉이 이제 그냥 F 촉이라는 F 촉이라는 이제 그 각인만 되어 있지.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심플하게 그냥 F라고만 적혀 있고. 다른 각인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이제 피드 부분에서는 피드 부분은 일단 다 가려져 있고요. 피드 부분다 가려져 있고 밑에 부분 피드만 나와 있는데 피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피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데요. 어, 피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게 일단 오른쪽 꺾여있냐 안 꺾여있냐 열로보는데 이거는 가운데 정확하게 정 가운데 에 박혀져 있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안쪽에 이제 컨버터를 보여드릴 건데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내장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펜에서 샀는데 베스트펜에서 샀는데 베스트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컨버터를 줘요 이게 2만원이만였나 어쨌든 2만원이만였나는데 기본으로 컨버터까지 주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개인적으로 어, 그냥 일반적으로 어, 일단, 비기너 분들에게 매우 추천하는 만년필이기도 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얼마나, 얼마나 이제 펜이 사각사각거리고, 얼마나 이제 한 필감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필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필감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써져요. 지금 잉크가 <웃음> 잘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응? 왜 잉크에 안 나오니? 어. 이게, 만년필 쓰시는 분들알 거예요 만년필 쓰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게 만년필을 조금 안 써보면 한 일주일만 안 써도 잉크가 좀안 나오는 현상 같거요 이게 비슷한 현상인데 제가 영상 창원적 확인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확인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만, 만년필 같은 일단 필감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잘 써져요 부드럽게 잘 써지고 그 다음 역시 필압에 따라서 어, 굵기가 변한다는 점은 역시 똑같고요 모든 만년필이 다 그렇죠 모든 만년필 중에서 라이띵크나, 뭐, 파보카스텔의 라이띵크 만연필이나, 아니면 뭐, 지금 제가, 제가 가진 만연필 중에서 조금 경성이 많이 없어서, 조금 애를 들게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런 위주의, 그니까, 필, 촉 자체가 좀 단단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필압에 따라서 굵기가 변한다는 점은 다 일치하고요. 그 다음 필감 자체는 이제 나쁘지 않아요 필감 자체는 나쁘지 않고 그냥 사각사각거리는 사각사각, 사각사각? 어느정도 사각사각거리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잘 써진다 라고 평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거는 길들이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길들이기가 저같은 경우에 길들이는 게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길들이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그래서 리뷰도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길들이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하나 올릴 건데 어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길들이기는 그냥 글씨를 겁나게 많이 쓰면 됩니다 자신의 손에 맞게 그자신의 <웃음> 손에 맞게 겁나게 많이 쓰면 되는데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고 <웃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똥싸다 끊긴 듯한 찌심한 느낌이죠 이게 바로 다음 영상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 영상을 보라는 의미고요 네 그럼 이만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